만약 불수하면 만급 차유라. 지금의 만약에 탁지를 아니하면, 지금의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마음을 탁지 아니하면, 만급을 두고도 어, 어긋나 버린단 말이야. 만급 동안 다시 이 기회를 만나기란 어렵지 않아요. 차유란 말은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차질, 자질, 차질이 차유라. 어긋날 찾자요. 어길 있자. 유배가 되는 거? 금약 강수운, 난수지 행하여 행하면 점득 불란하여 공용이 자진하리라. 지금에 만약에 닦기 어려운 수행을 강력히 닦으면 닦기가 어렵죠? 그래도 강력히 힘을 들여서 닦게 되면 점득 순란하여 공행이 자진하리라. 차츰 어렵지 아니함을 얻어서 공행이 공부 수행이 저절로 나아갈 것이다. 저절로 진보가 진취가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전진할 것이다.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차차 해보면 은 쉽게 되지요. 점점 어렵지 아니함을 얻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가 잘안 되어도 나중에 또 하고 또 하고 찾고 하면은 속담에 말 있죠 열번 찍어서 안 넘어갈 나무가 없다는 거 그만합시다 조금 쉬었다가죠 한 시간이 더 지나보니 다 기봉 왕선 하대 부지 하고 하고 경우 의왕 그 호대 부지선약하이 차부란 말은 슬프다가 말이죠 부자는 어조사입니다 감탄사죠 슬프다 여기서는 지압비 부자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묵자요 슬프다 금지 지금의 사람 굶주리 해가지고 왕의 주신 선물을 왕이 투라상을 그 배고픈 사람한테 하사를 하는 그러한 것을 만났으면서도 하구할 줄을 알지못하고 하구란 말은 입을 내리라자 내린다는 말은 먹는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먹을 줄을 알지 못하고 먹는 것을 하구한다고 합니다. 입을 내린다. 손 쓰는 것을 하수라고 하지요. 손을 쓰는 것을 하수하듯이 하구 같은 말이죠 모두. 하수구하는 것은 손쓰는 것을 하수구하고 또 뭐요 하조건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하쿠는 입에다가 먹는 거요 먹는 것을 하쿠라고 합니다 하수는 손쓰는거고 하족은 걷는거고 발을 드디는 것이 하족이죠 하족, 하수, 무슨 그런데 하심은 또 다르죠. 하심한다 같은 하라도 이거 하심면어선 자기 마음을 겸손한 거죠. 겸손한 것이 하심이지 겸손인데 겸손이라고 해어요 <웃음> 저것만 좀 다르지 기회는 작용하는 것을 입으로 작용하는 것을 하구라고 합니다. 먹을 줄을 알지 못하고 병들어 의왕을 만났으면서 의왕이라선 유명한 의원이죠. 병을 잘 고치는 의원 중에 최고 의원을 의왕이라고 합니다. 의원은왕이죠 의왕을 법왕이라도 고 하고. 의왕이라 하기도 하고 무슨 군왕이라 하요 임금 부지 선약하니 좋은 약인 줄을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의왕이 처방해주는 그 약이 진짜 좋은 약인데도 모른단 말이에 부처님의 법문이 참으로 제일 좋은 법인데도 그걸 모른다고 말이죠 이 최상성 법이 정말 제일 좋은 공양 중에 최고 공양, 음식 중에 최고 음식, 임금이 먹는 그, 그 음식보다 더한 건데도 먹을 줄도, 먹을 줄을 모르고, 또 약을 가지고 병 고칠 줄을 모른다. 말이야. 비유로 말한 거죠. 최상승 법을 선약, 어머야, 의왕이나 왕선이나 비유한 거죠. 선자를 써도 되고 찬자를 써도 돼요 반찬 버글손자 이런 자 있죠? 아기약이라고그 자가 틀렸구만요 말은 두구대뭐 약을 먹을 줄을 모른다 포기하기라고 여자가 이자로 되었다고 이것이나 이것이나 비슷해요 선물이라고 하는 천재지만은전 반찬, 그 음식, 성자리요불알여지하 <웃음> 여지하자는 오말여지하야 이이니라 이 말은 원각경 서문에 배후가 쓰신 말 가운데 나온 말이죠 제일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불알여지하 여지하 어떻게 어떻게 라고 해석합니다. 여지하란 말은. 여지하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말을 하지 않는 자는. 나도 그 사람에게는 어찌할 수 없다. 말자가, 끌말자가 여기서는 없다는 없을 말자로 봅니다. 여지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야, 이, 으, 석 자는 다 어조사지요. 중국 사람들은 어조사가 토시가 무슨 육자가 많죠. 그러니까 공부를 그야말로 참 애써서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답포자기를 하는 사람. 자포자기 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다요. 자포자기 포기하고 기권을 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남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말이에요. 나도 안 된다는, 부처님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 전에 김현욱, 김현욱이 서울 특별시장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 밑에 그때 언젠가 마포구선가 국회의원 나와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각하가 나오셔도 안 됩니다. <웃음> 김현욱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무하는 말이죠. 대통령한테 각하가 나오셔도 안 된다고 하니 자기 안된것 가지고 각하까지 끌어가지고 말했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고 자포자기를 하는 사람은 나는 그 사람에게 난들그 사람에게 어찌할 도리가 없다. 어찌하지 못한다. 그 말.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닦지 않으면 닦기 어려운 행이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행이 저절로 나가리라. 슬프다. 조짐 사람들은 굶주리어서 음식을 만나고도 입을 벌릴 줄 먹을 줄 모르고 벌릴 줄이 아니라 먹을 줄 모르고 병들어 의사를 만나고서도 약을 먹을 줄 모르니 아 어찌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만 했구먼. 불안한 빼버렸죠. 불알은 빼고 그냥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뜻 번역으로 자세간주의지사를 기상을 가견이며 기공을 가함이니 또한 세상에 한이 있는 어, 일을 유일한 것은 어, 인간이 인위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죠. 인간이 하는 일 가운데 그 모양을 가히볼수 있고 그 상태를 일도 해나가면은 진전이 있고 일을 어, 마무리하든지 성취를 하든지 하는 그런 상태 그 모양을 수가 있고 그 공을 가함이니 그 공력을 가히 징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는 건 마치 소득이 있잖아요. 하루 일을 하면 은 하루 일한건 마치 있죠. 탑을 한층 쌓았으면 한층 쌓은 건 그대로 있죠. 2층 쌓으면 2층이 쌓아지는 거고. 3층을, 3층 탑을 세웠다면 3층을 쌓게 되면 3층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을 가히 징험한다는 것은 그 효험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인득 일사의 단기 치유라 사람이 하나의 일을 얻으며 하나의 어떤 일을 터득을 할 적에 성공을 할 적에 그 말이죠 그 치유함을 찬탄한다 참으로 희한하게 일이 잘 되었다고 희우함을 찬탄하지만은 단기 희우나 아차 신종은 나의 신종은 신종이란 말은 마음자리를 신종이라고 해요 마음이 우주만법의 제일 어뜸이 되기 때문에 신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에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을 그 종이라고 하지요. 그,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스승이 되는 사람을 종사라고 그래요. 마음 공부해서 마음을 밝힌 사람을 종사. 종사란 말 쓰지요. 또 최고, 제일 참 유대한 종사라면 대종사. 대종사란 말은 원래 장자 도교의 장자 남하경에 나온 말인데 불교에서도 많이 써먹죠. 감투만 크게 써도 대종사. 도에 대해서는 까망 눈이 되어도 대종사라고 하지. 총문장만 지내도 뭐 대종사고 뭐도 깨쳤든 안 깨쳤든 총경만 지내도 뭐 자, 알고진 종에 조그마한 종에 <웃음> 모둠얼만 해도 다대종사요 실제는 대종사라고 해서 성인이라 대종사요 대종사를 함부로 못 쓰는 건데 부도수표 남발하듯이 지금 남발을 많이 하는 거죠. 이 성자를 남발하죠. 기독교에서 이 성은 잡 퍼놓고 두든지 성이라요. 성 무슨 베드로 성오원시뭐 무슨 뭐, 뭐, 뭐라죠요 바울인가 뭔가. 또, 기독교 있는 사람 보고 다 성부라고 이렇게 지죠 성자를 남발해요. 김사갓 보고 치성이라고 하고. 김사갓이 무슨, 친한 잘하지만 김사갓이 무슨 치성이요. 성자를 함부로 못 쓰는 거예요. 공자 보고, 제자들이 공자께서는 스승은 선생님께서는 성인이십니다 하니까 나는 성인이 아니라 했잖아요, 고흥자가. 이 성자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니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자를 맘대로 쓰지요.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성자를 쓰지요. 이순신이 대단한 영웅이지만 은 성자까지 놓기는 미안해요. 성자를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닌데 기독교식으로 쓰, 쓰면은 뭐. 김사깟도 치성이고, 뭐, 죠 이순신 장군도 성웅이고, 기독교 믿는 사람이면 다 성도고, 성 모신 베드로 뭐, 성 가론유다. 가론유다도 성인가? 예수 팔아먹는 사람 말이야. 예? 예수를 모함한 사람이 가론유다죠? <웃음> 아차 신종은 나의 마음 종은 마음을 종이라고 해요 명가경에 불어 치미종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말이요이 종자가 명가경에 이 말이 나와요 이유가 있어요 부처님은 마음을 말하여 종이라고 한다 마음을 우중만 뽑고 가장 최고라고 해서 그 그래서 그 줄이면은 침종이죠 침이종이자 빼면은 그래서 침종이라고 침종이라고도 하고 선종이라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파로 따지면 선종, 교종, 무슨 연불종, 진원종 무슨 하엄종, 법화종 이 종자로 이제 하는 모두 다 마음에 대한 설법이라 마음에 대한 법문이기 때문에 다 하음종이 되었던, 법화종이 되었던, 연불종이 되었던, 진현종이 되었던 다 마음이 가장 근본이요. 그렇기 때문에 종자를 써도 되죠.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제 말할 경우는 종파로 갈라지죠. 어떤 종, 무슨 천태종, 무슨 태고종, 조개종 하듯이 그렇게는 종으로 갈라지지만 원래는 신종에서 비롯된 말이래요 나 마음 종지라고 마음어 제일 종과 어뜸한 말이죠 마음을 신종이라고 그래요 무형가관이라 형체가 없어서 가히 볼 수도 없고 아홉시가 다 되는데 어쩌지 이거 다끝내버릴까요 어? 남겨뒀다 할까요? 네? 다음에요 네. 형상을 가히 볼 수도 없고 상태를 가히 볼 수도 없다. 어느 도다니요 치명체멸이라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을 향하는 곳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언어도단이라고 합니다 말로 길이 끊어졌다 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요 또 치명체멸은 마음으로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것 생각으로서 알수 없는 것을 치명체멸이라고 해요 아까 행이라고 재행이라고 할때치행 식수행상 말했죠 마음이 흘러가는 생각하는 것을 치행체라고 해요 치명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마음으로서 불가사의를 말합니다. 언어도 단이나 치명체멸은 불가사의 말로 논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진리 마음자리 마음자리는 형체가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모양새가 없어서 어, 도저히 관찰할 수도 없는 그러한 마음자리는 말로서도 설명을 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것을 치명체멸 언어도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마외도가 해방 문문이요 석범 재천도 칭찬 불급 이어던 천마외도는 하늘의 바구니 마왕 파순이를 비롯해서 천상의 모든 바구니와 또한 외도까지 외도란 말은 불교 외의 다른 종파들 다른 이교도지요 마음밖에 도를 구하는 그런 어, 다른 교도요 외도도 외도가 해방할 문이 없단 말이에요 헐뜯고 비방을 해봤자 안 된단 말이에 비방할 수도 없고 헐뜯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중국에서 병나라 때 병나라 말기쯤 되면 은 이런 게 있어요. 천학 소증, 또 천학재증, 이런 책입니다. 책인데 예. 천악 천주교 학문을 천학이라고 그래요. 불교사에 보면은, 불교 문화사에 보면은, 지국대사가 이걸 썼다고 그, 그렇게 해놨죠. 그게 잘못되었어요. 지국대사 저라고. 실제는 지국대사 저가 아닌데, 이건 잘 못한 거죠. 불교 문화사에. 그래서 내가 대도직진이 지국대사 저서를 강의를 많이 하고 지국대사 저서 같으면 꼭 필히 내가 찾아봐야겠다고 해가지고 천학초증, 천학재정요 지국대사가 저술했다고 불교 역사책에 나왔길래 이걸 구하려고 굉장히 애 먹었죠. 그래서. 중국에도 구하고 한국에도 구하고 사방에 구하도 못고 있는데 다행히 한국의 유학생이 북경 대학에 유학생이 이제 어디 자기 아는 그 친구가 어 어떤 출판사에 그 복사한 걸어 가지고 있다고 어떤 도서관에 있는 걸 그래가지고 내가 입수를 해서 이걸 구했거든요. 보니까 지옥대사 저술이 아니고 종진지라는 지옥대사하고 같은 일가고 같은 동문 수학을 한 분이다. 이분이 이제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서학이 천학이거든 서양 학문 저 천주교 학문 그것을 어, 신랄하게 비판한 거요. 예 천주교 교도가 불교 어, 유교나 불교를 비난하고 안 좋은 해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박을 쓴 책이 천학초징이라요. 처음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반박한 그것을 천학재징이라고 그런데 지욱대사한테 이 종진지라는 사람이 같이 동문수학을 했고 이분은 중원 아니거든 일반 속인이라 글도 잘하고 지국대사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같은 또 성이 같아요. 지국대사도 성이 종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국대사가 고성이 되어고 도가 없기 때문에 천학, 초징, 재징을 쓸면서 종진지라는 사람이 지국대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지금 천하교도들이 불교도 비방하고, 유교도 비방하고, 중국 동양학을 여지없이 신란하게 비방을 하고 걸뜯으니까 그냥 앉아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천학 초징, 재증을 쓰게 되는데 스님도 거기에 대해서 <웃음> 한마디 해서 거들어 달라. 나, 나를 도와달라. 그렇게 이제 글을 써달라는 그 뜻이죠. 그래서 지국대사가 어, 답장을, 답서를 쓰기를 부처님의 법은 마치 태양과 그 같은데 반딧불이나 도깨비 불 같은 것은 아무리 태양 그 청천백일에 그런 것들이 날뛰어 봤자 도래여 불교는 세상에 더욱 더 밝아지고 더욱 빛나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기를 해방 문문이라고 했었죠. 여기에 천마교도가 아무리 헐뜯어도 헐뜯을 수 없다는 거. 그 말을 지욱대사가 썼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지욱대사야 말로 참으로 도승이구나. 그런데 가담할 필요 없거든. 가담 안 해도 불교 유대함은 그대로 있는 거지. 그런 그 천하교도들이 불교를 비난하고 유교를 비난한다 해서 그게 뭐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 정말 이 법문이야말로 천마와 유도가 해방을 할 수가 없다만 해방할 문이 없고 석범 제천도 칭찬 불급이여든 석범이라는 재석천왕, 대범천왕. 재석천왕이나 대범천왕은 불교를 받드는 부처님 법을 옹호하는 하음성중이죠 옹호신장들인데 그분들이 불법을 이최상승법을 칭찬해도 미칠 수가 없거든 칭찬을 아무리 해봐도 거기에 칭찬가지고 거기에 다못 미쳐 간단 말이야 칭찬해봤자 안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범부항, 범부천식지, 육아, 기릉 방불가, 하물며 범부 어리석게, 여특에 아는 무리들이 범부와 쫄대기, 선비들 아무것도 모르는 범부 풋내기들이 근응이 방불할 것인가? 방불이란 말은 근사한 거지요. 가까이 그와 비슷하게. 거기에 접근하는 거, 가까이 당굴하게, 근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재석천왕이나 대범천왕 같은 사람도 칭찬해봤자 안 되는데, 또한 천마 유도가 아무리 헐뜯어봐도 헐뜯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유대한 최상의 법인데, 하물며 범부 여튼 소견을 가진 여특에 아는 무리 유자로 봅니다. 그럴 육자가 무리들이 어떻게 거기에 가까이 흡사 흡사가 방무이오 흡사 가까이 접근할 수 근사하게 접근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이야. 안 되니까 이 법이야말로 무상심심 미묘법이다 말이야. 그래서 회방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는 가장 어느 도단 치명체멸이다 말이죠. 그래서 어, 과량대인이라야 능이 안단 말이에요. 과량대인. 이 법은 보통 사람은 안 되죠. 과량대인 이 법이라서는 보통 내인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과량 내인만이, 과량 내인이라야 능이 알고 능이 닦을 수 있다고 그런 말이 있죠. 능수, 능지라고. 과량 내인이란 말은 처음 듣죠. 과량이란 말은 이 양은 보통, 보통 이 수준급을, 법량을 양이라고 그래. 양이란 말은 범량이 보통 일반 범부 그런 형식 그래서 과량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격 밖에 나온 출격대장부죠 그러니까 대단히 수준이 높은 사람을 과량대인이라고 해요 육조스님 같은 이들 이런 지하의 돈망생사 보통 범량 형량을 초과하는 초과라는 과짜요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라야 이 법을 비로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상근 상근기 상근 대지 아주 근기도 보통 사람이 아니라 아까 여기서 말하는 법부 어, 천시급 무리가 아니고 상근대지. 가장 최상의 근기를 가진 큰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을 출격장부라 하기도 하고 과량대인이라도 해요. 과량대인이라야과량대인은척 들으면 깨닫고 견성을 하지요. 한마디 듣고 그런 사람만이 능이 알고 능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범부 천식의 무리들은 그 능이 접근할 수 없어 가까이 근사하게 급사 방불하게도 못한다는 말 거기까지만